안녕하세요. 제 5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최경구입니다. 저작권 쪽에 저의 인연이라고 하면 은 제가 사무관 때 저작권과에서 근무를 했고 저작권 산업과장을 했고 저작권과 가장 관련이 깊은 콘텐츠 정책국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아마 제가 저작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업무적인 인연인들이 아니었나 경험들이 우리 저작권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저작권위원회를 맡게 된것 같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저작 자들의 그 창의 역량을 키우고 또 이것을 활용하는 그 시스템의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작자들의 어떤 창작 의욕을 끌어내고 또 이것을 사회적으로 잘 활용을 하고 그게 큰 경제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잘 조율해주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작권 제도, 우리 저작권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어쨌든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변화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하 생각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발전,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작권위원장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진주입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 발전의 자양분을 품고 있는 진주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문화 독자 여러분, 저희 저작권 위원회가 저작권 문화를 펴내면서 어, 저작권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 한 부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쉽고 편안하게 우리 저작권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